Okay. <laughs> 안녕하 t v 시청자 여러분 네, 오늘 마스터한 어, 택경 레이처는 비각술 두 번째 시간 속구차차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속구차차기하고 두발 당상은 둘다 비각술이라고 하는데 두발 당상은 발을 빠르게 바꿔서 차는 걸 두발 당상이라고 하고요. 속구차차기는 두발로 점프를 해서 발길질을 하는 걸속구차차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옆모습으로 봤을 때 두발 연상은 한 발을 줬다가 발을 교차로 빨리 바꿔주면서 이렇게 차는 게두발 연상이고요. 속구처 차기는 이 상태에서 두 발로 점프를 하고 점프를 한 뒤에 발길질을 하는 거 네. 네. 이렇게 차는 걸 속구처 차기라고 합니다. 네. 자, 속구처 차기를 먼저 잘 하시려면 속구치기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태권에서 속구치기 연습을 하는 방법은요, 이렇게 무릎을 댄 상태에서 그대로 점프 했다가 착지, 점프 했다가 착지 이렇게 그 점프 연습을 그 실제로 하고 있고요. 또또 또 하나 방법은 점프를 한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가슴까지 끌어올렸다가 착지를 살포시 할수 있게 하는 속구치기를 연습합니다. 뭐 보여드릴게요. 이 상태에서 그때 솟구치기를 할때 발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솟구치기를 해서 물론 앞발로 찰 수도 있지만 좀더 강한 타격을 하려면 이렇게 비틀림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솟구치기를 할때 방향을 바꿔주면서 솟구치기를 합니다. 제가 4회 보여드릴게요. 제자리 쓴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넷. 네.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솟구치기입니다. 초보자들은 발을 편 상태로 이렇게 발차기를 해요. 네, 이러면 발도 무거울 뿐더러 점프도 높게 안 되고 또 발을 뻗는 힘이 약해서 타격력이 약해져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릎을 접은 상태로 점프를 한 다음에 발을 펴줘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네. 지금 너무 빠르죠? 제가 슬로우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하는 발차기. 이걸 이렇게 발이 펴진 상태로 차는 거고요. 제대로 차는 건 무릎을 접어서 들어 올렸다가 방향을 바꾸면서 발을 뻗는 거죠. 네, 이렇게 차는 건데 먼저 솟구치기를 연습을 하고 솟구치기가 된 상태에서 발을 뻗어서 차주고 착지는 최대한 가급해니다 네. 일단 제가 이제 그 40대가 되면서 죠프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노수민군의 네, 활기찬, 몸치 활어와 같은 네, 신선한 웅치스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화로 노수민군입니다. <웃음> 화로 노수민군입니다. 자. 지금 그 수민군도 속구청창이 배우셨죠? 예, 배로 접. 네, 자, 그러면 먼저 안 좋은 예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 좋은 예는 무릎을 접지 않고 그냥 똑바로 뻗어서 차는 거죠. 자, 한 번, 하나, 네. 이렇게 하면 벌써 이 밑에 다, 그 타격감도 없고 동작도 매우 느리죠? 네. 네네, 그리고 점프하기도 더 힘들어요. 네, 네, 자, 이번에는 무릎을 구부렸다가 발을 뻗어서 한번차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오 여러분, 영상으로도 이게 보이지 않나요? 차 발이 아프신가요? 아, 네.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속으로 좌우 두번 한번 해볼게요 자뒷발을쳐 자, 거예요 어, 이제 뒷발로네다 자, 자, 시작 하나 오케이 오우 <웃음> 패드를 쳐으셔야지네자 아, 다시 한번 시작 하나 그렇죠 둘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안 맞았지만 점프가 확실히 점기 때문에 좋다 좋죠 근데 지금 굉장히 잘했는데 아직도 급해요 아 네네 속을 치 그렇죠 점프하자마자 막 밤을 이렇게 차야 된다는 반박감이 있어요 네. 그래서 마시고 점프를 한 뒤에 정점에 올랐을 때참 발을 빠르게 뻗는다 하는 느낌으로 점프 그 다음에 발을 뻗는다 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더체공시간도 길게 느껴지면서 더 발이 날카로워질 거예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준비. 자, 하나. 지금 좋아요. 둘. 네. 자, 여러분, 보셨습니까? 네. 속구차 차기를 한다그래서 점프와 동시에 발을 뻗는 게 아니라 속구차 차기의 핵심은 점프를 한다. 그 다음에 발을 뻗는다. 회수해서 찾지 않다. 네. 요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그 속구차 차기는 일반적으로 그 경기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발길질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해성을 가진 발길질이라서 네, 한번 솟구치기를 하는데 회전력까지 같이 걸어주면 특히 이렇게 그 솟구쳐서 면돌아차는 이런 기술들은 실제로 우리가 뭐태전 그 경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그 지금 뭐 이렇게 MMA 경기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아주 좋은 기술이에요 이 기술의 좋은 점은 체중을 한 곳에 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노수민군이 굉장히 잘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네 <목소리> 수민군이 이거 잘하잖아요 어떻게? <목소리> 네, 뭐 초대차기 주고 점프하면서 아, 네. 누워서 차면 후회차기네 이런 기술들은 실제 우리 텍텍 배틀에서도 아, 네. 이 기술로 날치기라고 해서 승부가 굉장히 많이 났고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의외성을 가진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작이 너무 크고 빠르게 다가올까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발끈질입니다. 자, 그 택견에서 제대로 속구치기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번 무릎을 가슴에 붙이듯이 점프를 하면서 방향을 바꿔준다. 네. 그리고 점프가 최대치에 왔을 때 발을 뻗고 빠르게 회수 해서 가볍게 잡지 않다.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역시 노승미 분이 속구 쪽 개차기를 4회를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음, 음. 잇크, 잇크, 잇크, 잇크. 네. 체력 훈련으로도 좋고 또 기술적으로도 네, 이렇게 발길질이 공중에서 머물러서 차는 이 발길질 굉장히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도 멋있는 발길질이기 때문에 멋스러운 발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. 그 수련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그리고 당연히 단순히 그냥 그림으로만 멋있는 발길질이 아니라 의외성을 가진 굉장히 강력한 발길질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좋은 택견 기술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